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46회 목요일 방송 세수 중 하나입니다. 2월 수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2차에 2월 수가 있다면 어, 이 세수 중에 어, 있을 걸로 보여서 어, 자료 공개합니다. 1046회 유튜브 방송은요. 어, 지난주 토요일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어, 월요일날은 약수 또는 제이수 총정리 화요일날은 네수중 1에서 이수필출 수요일날은 네중하나 목요일날, 오늘이죠? 오늘은 세수중 하나, 2월 수를 살펴봤습니다. 보기 전에 우선 자료상 필출로 보이는 구간이 있어서 올려드립니다. 아홉한 분석이죠. 지난해차에도 아홉한 분석 자료를 올려드렸는데요. 지난해차에는 아쉽게도 보너스 볼 37이 나왔습니다. 이번해차에는 여기 아홉한 필출 구간이요. 어, 여기가 필출로 보입니다. 어, 제목은 아 9칸인데 사십여덟 칸이죠 어, 하나가 빠졌으니까요. 46번은 없으니까요. 어, 30, 31, 32, 37, 38, 39, 44, 45. 어, 여기가 헌터 자료상 여기가 필출로 잡혔습니다. 어, 여기에서 좋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다음은 2월 수. 입니다. 어, 2월 수가 이번 2차에 출을 한다면, 어, 여기 세 수를 먼저 살펴보시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하고 필출삼수클럽의 어, 자유분석실과 일반분석실에는 자료를 이미 올려드렸는데요. 어, 헌터 연구실에는 어, 오늘 밤 중에 어, 올려놓겠습니다. 어, 필출삼수하고 어, 고정수 한수 어,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2월 대상수가 어, 이렇죠. 이번에 찾는요. 6, 14, 15, 19, 21, 37, 40이 이렇습니다. 어, 여기 37은 보너스 볼이어서고요. 자, 그러면 어, 여기 세수 어, 2월 수 세수가 잡혔는데요. 2월 대상수가요. 세수가 어, 잡혔는데 어, 이 중에서 어,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 이번 이차 대박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 2월 대상 수 세수 보여드리겠습니다. We'll b h